음, 안녕하세요. 이거 가지, 이거 다섯 개인데요. 가지, 그, 간장, 장아찌를좀할 거예요. 이렇게 다 썰었어요. 이렇게 해서 살짝만 칠 거예요. 살짝만. 아주 익을란 말할 정도로 살짝만. 다 익었어? 응. 음, 살짝 삶았어요. 이렇게. 식으면, 이제 이렇게 놓고 식으면. 이제 이거 양념장을 만들거예요 간장 1컵 액젓은 반컵 반컵 식초는 다섯 스푼3 4 5물세컵 왜냐면 매실청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매실청 넣으면 물 넣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매실청을 안 넣고 당원을 좀 넣을거예요 당원 마늘, 마늘은 그냥 이렇게 넣으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걸러서 찌꺼기는 버리고 마늘 물만 내는 거예요 끓, 끓었네요 이제 꺼으면 돼요, 끓죠 그렇죠. 버크면 좀 걷어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식으면, 식으면 부면 돼요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야 돼 이게 렇다 식었네요 아 물이 충분하네 매콤하게 매콤하게 고추 좀 달게 썰어서 씨는 내가 뺐어요 중독따 떠다니면 지저분하니까 고추도 같이 먹으면 돼 가지 먹을 때 하루 이따 먹으면 돼요 이거는 접시를 좀 이렇게 좀 눌러주면은 가라앉게 이렇게 가지 간장, 장아찌를 안성했어요. 근데, 이제, 뭐,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면 또 맛이 또 틀리니까, 한 가지로만 먹으면 질리니까, 이렇게도 해봤네요. 뭐또 넣어야 돼? 이거, 꽃소금 치고. 짠! <웃음> 이거요, 어, 가지가 하루, 이거 간장에 재놓은 지 하루 됐어요. 먹어봐야겠네. 맛있어. 근데 고추,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좀더 굵게 썰어가지고 넣어서, 고추도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고추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좋아 이게 매콤해 나 하나 먹었더니 되게 맵네 여기서 이렇게 소소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참기름도 조금 이렇게 뿌려주면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담백해요 깔끔하니 이렇게 간, 가지 간장 장아찌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요 좀 이게 간장 물이 많은데 가지를더 넣어도 되는 돼요 이게 많을 때는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해, 흐르라잉. <웃음> 한번 먹어볼까? 음. 음, 맛있어. 깔끔해. 음, 맛있어.